여보세요? 아, 야, 나 도착했어. 아니, 근데, 아, 입국심 사서 어떻게 쓰는 건데? 아, 다 영어야, 영어. 나 영어 1도 모르는데, 진짜. 아, 중국, 중국 <웃음> 내가 너냐? 내가 중국어를 어떻게 써? 영어도 모르는데 중국어를 어떻게 쓰냐고. 아 일단 끊어고 어떻게든 써볼 테니까 어어다 하고 나가서 전화할게 어 끊어 아 Country? country, 내가 born to the country. 아, 이게 뭐지, 이게? 음, 음. 저, 저기요. 어? 네? 아, 다른 게 아니라 입국 심사서 쓰시는 거 힘드시면 제가 금방 다 쓰고 보여드릴게요 제꺼 보고 쓰세요 헐 정말요? 그래도 돼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 그럼 당연하죠 저는 몇번 와봐서 금방 쓰고 보여드릴게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여행은 처음 와봐가지고 이런 거 써야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잘 몰라가지고 난감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도 쓰고 있을게요. <웃음> 네, 네. 알겠어요. 일단 저 빨리 쓰고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언니 근데 언니 저랑 같은 비행기 타고 오셨죠? 아 맞아요 제가 아마 뒷뒷좌석 이었을 거예요 아 어쩐지 어쩐지 어디서 바다 했더니 비행기에서 봤구나 경유를 몇번 해서 와가지고 그런지 한국사람 못봤는데 아 어쩐지 이거 인연인가봐요 언니 음 인연이라면 인연일수도 <웃음> 일단 저 이거 다 썼거든요 이거 보고 쓰시면 돼요. <웃음> 응,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럼 여기다가 코리아라고 쓰면 돼요? 네. 근데 아마 리퍼블릭이라고 쓰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어, 응, 왜요? 북한이 더잘 알려져 있으니까 혹시 북한이라고 오해받으면 어떡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리퍼블릭 코리아 리퍼블릭 오버 코리아 <웃음> 언니는 여행 진짜 많이 다니셨나봐요 완전 똑똑하다 살면서 지금 처음으로 영어 공부하는 걸 후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뻔 아, 다행이네요 이런데에서 동포회가 나오는게 아닐까요? 언니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거 보여주셔가지고 이, 이거.. 다 썼어요 음. 아, 그러면 우리 입국심사대로 갈까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다가 어, 차례에서 들어가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언니 가방 그거 현악기예요 어? 어, 맞아요 현악기 바이올린이에요? 오디션 보러 잠깐 온 거여가지고요 아, 그래서 짧게 있다가 가시는구나 왜 이렇게 짧게 계시나 했어요 <웃음> 오디션만 보고 저는 바로 돌아가려고요 결과 발표 나오는 대로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현악기 어떻게 알았어요 현악기인 줄아 친구들이 음악하는 애들이 있는데 친구들 가방이랑 너무 비슷해서요 그래서 알았어요 현악기인지 근데 바이올린인지는 몰랐죠 어? 그래요? 그러면 이쪽 개통이에요 아... 음악은 아닌데 저도 예체능이에요 어디 나왔어요? 저는 한예종 나왔는데 아 저는 듣, 듣보잡이어서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웃음> 그냥 그냥 그런데 나왔습니다 대학교는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창피하니까요 아 미안해요 실례였나? 안 아, 물어볼게요 <웃음> 근데 이것도요 진짜 인연이네요 어떻게 이런데서 비슷한 일 하는 사람을 만나지? <웃음> 얼마나 여행하고 가요? 아 전 7일이요. 7일 있다가 넘어가요. 어느 쪽에 머무는데요? 아까 보니까 다운타운은 아닌 것 같던데. 음, 아, 여기에 친구 살아서 친구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완전 다행인 거 있죠? 여행 비용 굳혔다니까요. 근데 <웃음> 친구는 일해야 돼가지고 저랑 못놀아준대 그래도 뭐숙소비는 아꼈으니까 대신 혼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려고요 근데 조금 외롭긴 할것 같아요 어? 언니 혹시 이것도 인연이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 오디션 다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밥 드실래요? 밥밥이요 네! 네! 언니가 이렇게 친절하게 카드 쓰는 법도 알려주시고 음. 하셨잖아요 저는 빚진 거는 꼭 갖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거 너무 심심할 것 같단 말이에요 언니 오디션 보시고 시간 남을 때 저랑 조금만 놀아주시면 안돼요 민폐가? 죄송해요 민폐면 너무 철없이 그렇죠 생각이 조금 짧은 것 같아 <웃음> 아, 아니에요 어차피 저도 오디션만 보고 할거 없었는데 어 오디션 발표 날 때까지 그럼 같이 놀아요? <웃음> 뭐 맛있는 밥 사주신다니까 감사히 밥 얻어먹을게요 그럼 어떻게 연락하면 돼요? 로밍해왔어요? 네! 저 로밍해서 전화번호 요거 한국번호 그대로예요 아 저는 심을 바꿔 껴야 돼가지고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연락드릴게요 음, 그리고 음, 저는 여기 몇번 와봐서 혹시 가보시고 싶은 곳이나 투어 원하시면 겸사겸사 도와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어서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어, 그럼 완전 감사죠 언니 어, 그럼 밥도 먹고 언니한테 투어도 받고 저 혼자 안 놀아도 돼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어? 이제 제 차례인가봐요 언니 여기 연락처요 꼭 연락해 주셔야 돼요 언니 저 언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알았죠? 꼭 연락 주세요 걱정 말아요. 연락 드릴게요. <웃음> 실수하지 말고 그냥 집 주소랑 그런 거 보여주면 되니까 웃으면서 입국 신사 맞춰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웃음> 네. 언니 연락해요. 진짜로 연락해야 돼요. <웃음> 엄청 귀엽네.